드럼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킥드럼 8비트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두 마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보를 보시면 똑같은 마디가 두 개가 있죠 네, 킥드럼이 1박과 3박을 밟고 홀수박을 밟고 3박 앞에 미리 8분음표로 그러니까 두박자반 되는 위치에 8분음표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두 마디 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가장 대표적인 8비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8비트라고 해서 8분음표를 계속 연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순간에 8분음표를 들리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의 경우에는 3박제 앞에 8분음표를 하나 넣어 줌으로써 이거 하나만으로도 8비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엣이 8비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8비트가 된 것도 있지만요 킥드럼에서의 8비트는 바로 이 음표 하나 때문에 8비트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마디 패턴이기 때문에 1마디와 2마디가 이렇게 똑같으면 안 되고요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있는 3박제 앞에 있던 8부, 8비트를 이렇게 첫박, 첫박 뒤에 8분음표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쿵따 쿵쿵따 이렇게 되고 이 마디는 쿵쿵 따, 쿵 따.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두 마디 패턴. 들어보세요. 쿵, 쿵쿵, 쿵쿵, 쿵. 네. 이렇게 드러머들은 실제 연주할 때 이렇게 1마디와 2마디를 다르게 머릿속으로 외워서 계속 두 마디씩 교대로 나오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디 작업을 드럼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한마디를 계속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홀수 마디와 짝수 마디의 변화를 주면 더 리얼하고 좋지요 자 이번에는 1마디를 가만 놔두고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2마디 패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과감하게 첫박을 처음에 있는 8분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쿵, 쿵쿵, 쿵쿵. 네. 왜냐하면 만약에 한마디라면 첫박을 안 밟아주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두 마디 패턴에서는 1마디에서 킥드럼이 첫 박을 밟아 줬기 때문에 2마디에서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엇박을 강조하면서 첫 박을 쉬게 하면은 좀 독특한 긴장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비트감이 살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던 첫박을 앞으로 원래 이마디 안에 있던 음을 1마디까지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있던 음표가 1마디로 8분음표 만큼 앞당겨지고 이 자리에는 빈 거죠 자 어, 들어보세요 쿵쿵쿵쿵쿵쿵 쿵, 쿵, 쿵,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엇박과 엇박이 두번 8분음표가 강조되면서 8비트 느낌이 아주 강해집니다 음 이것을 싱커페이션 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당겨진 음을 당겨지면서 이 자리가 쉼표가 될 수도 있고요 음표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싱커페이션 리듬 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음표가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원래 기본형이 첫박 그 다음에 삼박 이렇게 있던 건데 첫박을 8분음표만큼 옮기고 여기는 킥드럼이 한참 안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 네. 쿵. 쿵쿵. 쿵. 쿵. 네. 이렇게 싱커페이션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언제 쓰냐 어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첫 박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코드 아무 코드나 한번 C 그 다음에 <웃음> 여기다가 F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써 있을 때 드럼은 화성악기가 아니라고 코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코드를 어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코드는 코드가 써져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럼은 음을 연주하진 화성을 연주하지는 않지만 코드가 써져 있는 곳은 강박이 되기 때문에 꼭 킥을 거의 밟아줍니다 코드가 써져 있는 위치는 킥을 밟아주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 이 마디 처음에도 네 여기에도 킥드럼을 밟아 줍니다 여기는 코드가 없지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꼭 밟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코드가 써 있는 자리 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됩니다 뒤에도 8비트로 만들어야죠 뒤에는 이렇게 볼까요 3박제 뒤에 8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근데 만약에 이 F코드가 싱커페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 번째 8비트의 여덟 번째 박자에 코드가 코드도 싱크페이션이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킥드럼을 여기서 밟지 않고요. 킥드럼도 이 코드를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이 코드가 여기 써져 있으면 킥드럼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 이렇게 되는 거죠. C, F. 네. 코드가 만약에 여기 있다. 코드가 한마디에 두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역시 여기는 꼭 밟아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 밟고 있죠, 이미. 자. 코드가 여기 있다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킥드럼이 이 순간 밟아 주셔야 되는데 이 뒤에 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강조가 되죠 두번 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요한 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1마디만 싱커페이션이 마디 중간에 있죠 아까처럼 마디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쿵딱쿵 쿵 이렇게 되겠죠 쿵딱쿵 쿵 하고 킥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쿵딱쿵 쿵딱쿵 아 여기 있네요 킥이 네 일단 이것도 빼 보겠습니다 쿵딱쿵 쿵쿵 쿵, 딱 쿵. 쿵, 쿵. 쿵. 그러니까 킥을 두 번밖에 안 받죠 아까도 킥을 이렇게, 자, 보세요. 킥을 많이 밟아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형인데, 킥드럼을 만약에 F 코드가 이렇게 당겨졌다면, 킥드럼이 8비트로 같이 이렇게 당겨주시면, 킥드럼 딱두번 밟고도 8비트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쿵! 네자뒤에다 한번 코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네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할때 여기 처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 킥이 생겨야 합니다 네 킥드럼 여기 발 여기 코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밟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C코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킥드럼을 밟는 것보다는 역시 코드 위치로 오셔야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코드를 C코드가 당겨졌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처럼 킥드럼이 따라오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가 늦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1,2,1,2,3,8,3,8 3, 하는 순간에 코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킥드럼이 또 따라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되죠. 쉬고 쿵쿵따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킥드럼은 코드를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코드가 한마디에 네번 나온다 이렇게 코드가 한마디에 네번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코드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킥드럼을 코드마다 밟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F가 여기 있으니까 F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G7 자리 밟고 여기 C 자리에도 밟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에도 밟고요 지금 코드 진행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킥을 어디 밟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 킥드럼을 여기는 코드 때문에 네번을밟았고요 코드가 네번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코드가 하나니까 처음 밟아주고 뒤에는 그냥 여기 8비트를 연타 해주고 끝에 한번 8비트부터 밟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쿵쿵따 쿵쿵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쿵,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이 두마디 패턴입니다 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두마디마다 나는 크래시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하이에하고 심벌 편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패턴이 반복될 때는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마다 크래시를 일반적으로 쳐줍니다. 네 마디던 두 마디던 또는 여덟 마디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새로운 루프가 시작된다는 사인으로 크래시를 킥과 함께 밟아줍니다. 들어보세요. 네. 퀵 소리를 좀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스네어를 조금 작게 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일단 8비트의 두마디 패턴에 대해서 퀵드럼 두마디 패턴 8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6비트 퀵드럼의 16비트 드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